어다들 왔습니다. 광어 다운 자들 왔는데, 미리 원래 제가 쓰던 게드래기 고장났어요. 제가 점검을 안 하고, 출처가 12월 12일, 그때 하고, 한 거의 한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구를 다운 자들 무겁게 쓰다 보니까, 우엔릴를 갖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고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장갑도 좀 얼어 붙지 않으려고 장갑도 두 개를 뺐어요 오늘 턴은 외연도입니다 외연도 외연도는 가보진 못해도 뭐 자주 와봤으니까 오늘 날씨 흐리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광어 다운자 한번 와봤는데 뭐한 어?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가 갈게요 오늘은 뭐 엄청나게 춥거나 그렇진 않나요? 장갑을 두 개를 꼈는데 일단은 방안용 장갑은 좀 벗어놓고 좀 하다가도 네, 방안용 장갑을 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어질까봐 참많이느껴있요 새벽에는 영화, 영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마주보 가면 갈수록 영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 그렇게 어그 여수에서 그 칼바람 대때하고비하면뭐 양반입니다 자 한참 아, 일 정비를 안 해서 무헨무헨으로5 어. 30호 안차는 영훈 0 0 0 양은 1000 양은 1000 양은 100님 양은 1님께서 알려주신 6 0 c m 흰색 쉐0 양은 1깊0깊습은다아이그 양은 100 0 양은 1 0은 아직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씻고 살짝 들어주는거 덕구리님이 열려주신다는거 이거 더 침질 많이 해드는건가? 아, 광어. <웃음> 저 오늘 광어당운자실 자식을... 어? 떨어졌다! 어? 아닌가 아닌가? 아니, 아니. <웃음> 안 <됐어. 그냥> <웃음> <웃음> 뭐야? 아 떨어졌어! 아닌가? 와 이게 뭐광어야이 <웃음> 네, 네, 네. <웃음> 작다 오. 예 고맙습니다 저 광어 처음 잡아봤어요 예예 아, 예. <웃음> 음... 와 광어네 <웃음> 어, 어. 처음 잡아어요 예예 오늘 광어 손상도 처음 해봤고요 그래요? 예 그냥 와서 툭 하고 물던데 광어는 아, 그래요 어그 느낌 그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어, 어. 어. 와, 근데 올라오다가 선장님 올라오다가 한번 가벼워지죠 예예. 이유가 예. 방어가 이제 물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넓적하잖아요 예, 예. 예. 들어가다가 얘가 끌어올리니까 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 올라오니까 꼭꼭 떨어진 것처럼 그런 아, 예, 예. 것처럼 막쭉 달려 올라와요 이거 조금 더큰 거는 나아에 예. 힘을 확 써요 어... 그리고 그냥 그냥 둘에 쭉쭉 풀어나가선장님 이게 뭐 방생사이즈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사실, 아, 우리는, 권총 예. 사이즈 22, 2 2 c m 인데 아, 고맙습니다. 35. <웃음> 네. 선상, 제, 제 인생 처음, 첫 광어에요,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겠는데요? <웃음> 예, 예. 어, 와, 광어 손맛이 이거구나. <웃음> 에이, 좀더큰거 잡아봐요. 진짜 어떤 손맛인가를. <웃음> 아, 전, 전, 전 오늘 만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즐거셨나요 예, 예. 혼자? 예. 엄청 많아요. 예, 예. 타이를 달아드리는데 이거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는거 아닌가요? 아저 살려야죠 아아 사님 2번 타이2번요 여기 지금 써있죠? 아예어 이걸로 예. 사이즈 얼마 나에 넣을까요? 아니요 39정도 되겠는데 앉아보셔도 <웃음> 되는데 어 사짜 오예 <웃음> 고맙습니다 사짜 아 여기다 어창에 넣으시는구나 예, 어, 예. 살려요. 예. 사모장님, 저 가서 낚시해도 될까요? 예, 낚시해요 예, 예. 예. 자, 인생 첫 광어. 사자 사짜. 어우, 사자에요 광어 손맛이 이렇구나. 갑오징어랑 완전히 똑같네요. 아, 역시 대꾸리님 고수셨어.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다른 건 몰라도 바닥에서 흙쩍 끼우는 건 자신있는데 와 수심 정말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선상 인생 첫 광어가 살짝 흰색 어, 오른손 굉장히 부정스럽구나 그렇진 않나요? 아, 예 <목소리> 아유 <목소리> 고맙습니다 <좋았어>. 예, <웃음> <웃음> 사장입니다 사자 와 기, 기분 너무 좋아요 <웃음> 아 그래 사장님께서 웜 달아주셔서 그 웜으로 잡았어요 <웃음> 아우 재밌네요 한마리 잡으니까 <웃음> <웃음> 진짜 이런거 잡았구나 진짜 오우, 진짜 지금 가지고, 이 그림처럼 와 재밌어요 아, 아, 아, 그런건 그런 거의 꿈같은 얘기고 아니 다걸리겠오 <웃음> 음. 근데 3 0포 문어낚시할때는 30포를 많이 썼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30도 하나로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닥 읽기는, 기민하게 읽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자도 있고. 라인커터도 안갖고 왔습니다 2주만에 출조를 한거라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그래서 그런지 라인커터도 안갖고고 근데 뭐이 없으면 윗몸이죠 왜 탈출을 못하지? 이야 이거또 쉬운일이 아니네 또 채비는 금방 할 자신 있는데 웜키우는게 오래 걸리네요 저는 호 <웃음> 조절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자 한번 당겨보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 손으로 이거요? 잡고 손으로 손으로 잡아. 아 이거. 아이 아, 정도. 정도?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고기를 잡았을 때, 예. 풀려 나간다고 잡으면 안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지느러있는거자 <웃음> 워터멜론 워터멜론 오저연손릴링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 저거 초가 있었구나 띄워서 어 이거 좀 헷갈리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쭉 밀어서 반대로 돌리고 반대로 돌려서 동기로 바늘이 나오게 그쵸? 아 이것도 짧은데 네꽤 길게 한다는게 뭐 아예 쳐보니까 살짝 는데다크스에다크스 나이스. 오. 뭐지? 우럭인가? 오, 광어, 광어.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래도 광화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웃음> 우럭인가? 릴링이 너무 빨라 릴 천천히 천천히 어 릴링이 너무 빨라요 근데, 근데 우럭 같아요? 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너무 빠르다니까 아 이게 기어비가 낮아요 굉장히 5.5밖에 안 돼요 5.5? 예. 빠진 거어있네우어어 어, 놀래미 아 이런 방생 놀래미는 왜 방생인지 아시죠 예 금목이 네, 예 금목이 예. 예예자 그래도 손맛 네. 좋았습니다 놀래미가 손맛 좋예예예한 삼차 되겠죠 그래도 그 정도 되겠죠 예 놀래미는 산란철이기 때문에 예. 방생을 합니다 1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아 12월 말이요 네. 1월 말이 아니고요 월 1일부터 1 2월말일날 3일만 늦게 올걸 <웃음> 아, 그때는 안하시지야아는 날씨 좋. 어, 진 정말요? 네. 어, 희, 희망을 품고 되겠습니까? 아, 그럼 홈페이지 갖고 확인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날씨가 좋다 싶으면은. 예. 아, 재밌네요. 갑자기 갑자기 다 코스가 되셨어요 모두 다 조용한데 아니, 이 영등철에 참 광어 잘 나옵니다. 와, 참. 여러분들, 서해에서. 선생님, 멀미약좀 없을까요? 멀미약. 멀미약 없어요. 멀미하세요? 예, 좀 원래 자주 탔는데 아, 조금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자꾸 이거 쳐다보고 더 멀미하는데 예. 빨리 하시고 뭔데 어. 쳐다보고 좀 예. 충분히 고르셔서. 2 주만에 못 탔더니 어 멀미합니다. 멀미약. 심한 건 아닌데? 누워있을정도는 아니고 좀 어지러온정도 좀 빨리하려고 핀더리없이 엉켰다. 서울인 거랑 엉킨 거 같은데. 오. 어. 예. 요거, 요거, 요거. 어? 잠시만요.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물린거 맞나? 네? 물린 거 맞나요, 이거 뭐 확신이 안 서네. 드래그안 잡고긴 했는데. 간대. 요 네. 오. 가만, 가만, 천천히 가 오, 오, 오, 와, 두 번째. 그냥 들어도 될것 같은데. 네, 있어요. 한3 차, 3차 되겠죠? 네. 네. 네. 2 번입니다. 이거 거긴지 전혀 몰랐어요 <웃음> 방어 입질이 이렇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걸렸을 때는 제가 쭉들어보라고예한한참 예. 그 있으면 그 반응이 와요 예 2번 예 2번 <웃음> 싸말이지와 그 이거 뭐 방어라는데 입질이 이렇구나 이게. 니꼴림도 아닌 것이 턱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아이고 얼떨결에 잡으니까 짜릿한 맛이 돼가이딱 올라왔을 때호염뱃터지 그게 보일 때 이제. 아, 이렇게 제이 들면 안되지 이 어가 여 되게 설벌합니다 있 으니까 이 살짝 왔던게 너무 집중이서 그런 거예요？살짝 내려놓 으니까 바로 바로 터 지는 것 여타 고는 기가뚝끼데 트럼프야? 왜 10개 이상 준비하라고 노래를 하시는지 이유를알것 같습니다. 추가 무거우니까 싱커가 금방금방 떨어지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손이 안 시려우니까 집중도 할수 있고 제가 봐도 먹음직한데 마리스는 <웃음> 뭐 쭈꾸미 가보지두 종류는 문어까지 그 종류에는 전혀 못 미치지 만세요 아, 다운 자이 재밌네요 만약에 시즌이 계속 배가 뜬다고 하면 은 아까 1월달에도 뭐 날씨 좋으면 뜬다고 하시는데 소원이 적정한 소원이 있겠죠 계속 이어질 수는 이는데 만약에 시즌만 있다면 배를 더 탔겠는데 쭈꾸미는 올해 가 이경우게참 많이 다녔고 그래서 영등철에 뭐 영상 끊긴다고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께 눈을 보면 한것 같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원래 주정이 원투였으니까 그리고 이 선상 이것도 뭐 참돔 타이라바라든지 부실이 방어 이런 좀 매니아층에서 하시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좀 어디까지나 두 종류 생활낚시 생활낚시다 이 보니까 파고드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딱두 종류에 국간 해놓고 파고 들려고 하다보니까 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네요 어, 호래기 그 선상을 알아보니까 거의 반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연차가 거의 고갈이 됐고, 어? 다 썼죠. 다 썼는데, 암낚시를 제가 가서 운전을 해서 뭐 새벽 한 3시 이때쯤에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한 두세 번? 내려가 보니까, 어,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출조를 하면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가끔, 어,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알주꾸미가 있으니까 알주꾸미 출조 때는 출조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발봉이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브 채널을 팠습니다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이들과 좀 자주 해야 되겠고 또 가장 큰 계획은 그거예요. 가장 큰 기억은 음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요. 이게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웃음> 저기 영상을 보면 뭔가 빠져있다. 그게 뭔가 때는 음 기초? 아예 아예 조심이신 분들을 위한 뭐 이런 영상? 기본적인 낚시다, 바다 낚시다 하 가장 먼저 먼저 하시는 원투 낚시 저는 거기서 좀 많이 파고 들어가는 생활 낚시지만 그니까 그 원투 낚시를 기초로 그 거기에서 또 낚시하는 방법, 미의 사용법이라든지 채비, 기초에 관련된 원투 낚시의 기초 원투로 바다 낚시 장비를 접하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파생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그냥 낚시의 기초 그런 영상도 섞어서 이렇게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하순 그때부터 액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권에서 접할 수 있는 거리 대천부터 하니까 체비라든지 가장 중요한 캐스팅 저도 캐스팅 연습을 좀 해야 되니다 너무 멀리 칠 필요는 없는데 적당이라도 체비 달고 1 0 0라도 치려면 저도 이영등철에출조한 다니지 말고 캐스팅 연습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설명도 좀곁들이고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출조 영상은 전에처럼 이 잦게 이렇게는 못 올릴, 못 올릴 것 같고요 계획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 출조 영상 중에 이런 말씀을 꼭드려야할것 같았어요 방어 다운샷이 쭈꾸미 갑오징어 오노 뭐 이런 거 겹치지 않고 좀더 영등 처리할수 있는 낚시다 그랬습니 아마 출조로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7년에 올해 정말 재밌었네요. 그리고 광어도 3월 뭐그 하순? 그때부터 테스트 출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출조를 좀 해보고. 저는 거의 생활낚시 위주니까 저하고 광어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무럭 광어. 소원은 푼, 수준? 아예 왕초보가 이만하면 훌륭하죠? 또 놀래미 손맛도 받고. 드릉녀하고 카디프가 지금 정상 작동을 안하는데 카디프의 드릉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광어뭐 선짜? 작은 녀석이지만 올라오네요 왼손을 쓰니까 어, 훨씬 높네요 사모장님 여기가 어초라는 데에요? 인공어초? 그거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아니. 박스에 너무나 음 박스인데 가로세로 5m 짜리라고. 아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가다가 예. 어초인데, 예. 바닥을 이렇게 찍고 가다가 어초 이... 이건 다 벌에 벌. 예. 그리고 어초 주위에 한 30cm나 50cm는 돌에 음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음 뻘 찍고 쭉 가다가 딱딱하게 돌이 걸린다 네. 또는 어주는 이런 기둥으로 되어있으니까 음. 뽕돌이 가다가 쇠 때리는 느낌이 딱맞다 아 그때 들면서 빨리 열도 바퀴를 감아야 5m를 아딱 이포들이 5m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태로 패는 간다고 어한 3초면 지나가요 3초면 3초에서 5초면 예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걸렸었죠 예 이게 어초, 어초에 어초 있던 그아 부산물들이에요 이건 아... 뭐 산호 같은데 아...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뭐 따개비니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건 같은 경우 바늘로 걸어서 예.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음. 자 어초 앞에 3m에서 5m 앞에 배가 있는 거예요. 음.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광어는 이 앞에서 다물어요. 어. 올라가기 전에, 어. 우럭은 이후에, 이위 상층에서. 어. 내리세요. 히트! 와, 크다, 크다! 오 와 오랜만에 오 박어 박어 뭔지 몰라도 아하 놀래미네 오. 계속 깨우시네. 어 왔다. 오 우와. 와. 와 부럽 부럽네 부럽. 나이스, 연, 연속이 트시네. 아, 저, 저, 우럭 좀 잡고 싶은데. 와, 크다. 우럭, 빨간색 우럭. 방어 필요없어 우럭 방어 필요없어 우럭 우럭 우럭 히트를 어우 뒤에 히트 계속 히트 광호요 광 강우. 와우 갑자기 아어천악씨 이렇게 재밌구나 아, 제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 겨울에 아예말씀받는거 <웃음> 고맙습니다 주시네요 진짜 없네 계속 히트 계속 히트 히트? 아, 와 이건 와 이거 점심 먹고 한번 네. 넣어봤는데 전하게 채비 하나 털리고 지금 빨강색과 갈색 사이 우럭광어가이금 열만한데 뭐 초보가다 뭐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자, 이 어초가 되게 재밌네요 긴장감도 있고 파이이트라고 해야되나요? 꼬리만 마는 거? 그런 느낌? 뭐 톡톡 계속 하긴 하는데 작은 녀석인가? 아우 이런 라또마렸어아 <웃음> 이런 살았다 오 채비 몇개 없었는데 어휴 아휴 이렇게 입 덥네 더워 오우 비트 어? 걸린거 같은데? 제발 오우 이건 크다 아사장님도 컸는데 물어 야? 물어긴 한데 와 그래도 크네 아씨 너무 아쉽다 이거. 그러게요 큰데 아, 컸는데, 아니, 컸는데. 여기 여기. 쓸렸나 본데요 뚫어져 버렸네 에이. 쓸렸네 가져보시지 와 놀래미도 없어 접어보고 싶다. 흰색은 아닌가? 에 아, 나 저런 느낌 안 하는데. 딱딱 딱 10개 돌렸네. 제가 초보치고 준비가 너무 안돼 있어요. 하긴 초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었겠죠? 오, 히트 hey, 히트 크다. 이건. 선장님 <웃음> <오오> 어, <웃음> 네. 언제까지 하시려나요, 선장님? 어저 맞아, 오늘 오늘 오. 아직 한2 시간 남았던데 진짜예요? 네. <웃음> 와 대박이다. 네 이거. <웃음> 어? 죽 달려오기도 하고. 광인가오우 예. 어? <웃음> 아싸 세 마리. 사무장님. 네. 저기 없어요? 혹시 배 채비? 채비. 네. 예. 제 초보라 그런지 1 2개다 썼어요. 저기 오면 예. 어처 오면 많이 떨어져요 예, 아저 재밌긴 한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비나호흡 예. 이런 것들은 예. 여유있게 줍니다 예어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더못 잡은 광호를 하루에 응. 세 마리나 <웃음> 재밌네요 진짜 2번이죠? 예 2번입니다 총 3마리 이야 yeah. 이거 다운샷 왕초보가 아 이거. 훌륭해 훌륭해 사무자님 <웃음> <웃음> 아프세요? 말씀하세요. 예. 저, <웃음> 채비 하나만 주세요. 채비요? 예. 저 석장님 농구하고, 예. 채비 달라고. 하세요. 예, 예. 이 판매를 하시네요. 히트. 키우는 거부터 잘못됐나? 말이야. 놀래미, 같아, 놀래미. 놀래미. 네,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놀래미. 놀래? 예,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돌레미. <웃음> 와 크다. 방송했어요. 네. 네. 와 크다. 흰색 흰색 쓰니까. 네. 흰색 쓰니까 새끼 많이 나. 돌레미가 나오네요. 아, 올한해 낚시 마무리합니다. 영상은 집사람이 편집하니까 아, 이번엔좀 다그쳐서 12월 31일 뭐 늦어도 그때까지는 업로드 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 8월 31일에 출조를 시작해서 4일에 한 번씩 거의 꼬박꼬박 갔어요. 그동안에 1년 쓸 연차도 다 써버렸고 쉬는 날에도 갔고 아, 유튜브를 하면서 작년에 거의 두배 정도를 다녔던 것 같은데 아, 조간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스킬,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 조언, 조언으로 아, 좀 포인트를 보는 관점? 모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는것 같아요 겨우 3년차지만은 네, 저는 올해 2017년 낚시는 선상낚시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철이니까 뭐 입학식 따로 할 필요 없고 가게 되면 아, 2017올 한해 두 종류 낚시 할때뭐 이런 것처럼 계획적으로 4일에 한 번씩 꼭 가자 이런 거보다는 어, 알주꾸미라든지 어, 아이들 방학이며, 아이들과 뭐 좀, 동의하에, 합의하에, 호래기 낚시를 아른역으로, 좀, 뭐, 1박? 아니면 뭐, 그냥 무박이일 정도 갔다, 갔다 온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바다 낚시의 입문. 초심이신 분들을 위해서 알고있던 원트락시 어차피 입문하시려면 접근성은 원트락시가 가장 좋으니까 네, 한번쯤은 좀 깊이 파봤고 처음에 릴의 뭐 각부의 명칭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팁 그리고 마무리는 어뭐 그간 과거에 다녀왔던 뭐 포인트? 이정도로 해서 영등철 1월 2월 뭐 3월 초순 뭐 이정도 까지 그리고 뭐 캐스팅 연습 정도 이정도 하고 3월 하순서부터는 도달을 치러 직접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대광어 뭐 4월 뭐 이때쯤 되면 또 선상도 좀 해보고 올해는 그래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아, 내년에, 며칠 남지 않은 내년에 이렇게 할수 있을지, 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저희 발봉이 가족, 발봉인의 가족, 저와 저보다 더 중요한 집사람, 제 인생의 전부, 우리,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발봉이네 가족, 이 채널, 신합으로 아, 예쁘게, 멋지게 성장할 테니까, 꾸준히 지켜봐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